어, 안녕하세요. 초기 스타트업의 AWS 이번 발표를 맡게 될 어,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투어라이브라는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주로 파이썬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전에도 조금 데브옵스를 즐기면서 어, 가끔 토이 프로젝트 적용 적용하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배우고 있고요. 어, 사실 저는 백엔드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목차로는 더 나은 서비스 배포 개발 환경을 찾아서 베타에서 1.0, 투어 라이브 그 서비스가 AWS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1.0 서비스로, 어,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적, 두 번째로는 정적 콘텐츠 빠르게 서비스하기. 그 다음으로는 약정으로 서비스 비용 절약. 이렇게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 배포 앤 개발 환경을 찾아서 이고요. 더 나은 서비스 및 배포 개발 환경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컨테이너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컨테이너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극초기 스타트업 서비스의 배포 개발 환경이 어,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보통 컨테이너 환경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컨테이너 개발 환경인 그런 스타트업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제 경험상으로 그랬었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어, 극초기 투어라이브 역시 어, 컨테이너 개발 환경이 아니었었습니다. 어, 마침 이제 때가 되어서 제가 이게 팀에 조인하게 되면서 1.0으로 업데이트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음, 뭐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제 가자고 저는 의견을 냈었고 팀내 모두가 이제 동일한 상태였어요 음, 뭐 변경 전 베타 서비스, 투어라이브 베타 서비스 상황은 어,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음. 어, 첫 번째로는 아마존 EC2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아, 일단 EC2 스펙이 좀 스타트업이 세는좀 높죠. M5X라 G, 이 하나 안에 워드프레스랑 그 MySQL, 그리고 파일이 있는데, 일단은 그림을 설명드리면은 EC2 안에 워드프레스가 있고, 그리고 MySQL이 있는데, 로컬 호스트로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로컬 호스트로 돌아가는 MySQL이 있고, 그 DB를 쓰고 있는 상태였어요. 또그 MySQL 그 인스턴스 내부에서 그냥 돌아가는 MySQL이었고 그리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S3를 쓰지 않는 상태였고 파일이 그냥 계속 이시2 안에 적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e c 2에 있는 하드를 계속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옆에 있는 사진을 좀 설명드리면은 그 일단 유럽에서 오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 이 EC2를, EC2를, 어, 유럽 리지언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돼가지고 발생한 여러가지 사이드 이펙트, 여러가지 좀 그런 버그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걸 좀 뒤에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술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수정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베타 서비스 상황 그첫 번째 그림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었어요 뭐, 빔으로 오류 발생시 터미널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SSH로 들어가서 직접 뭐 파일을 뭔가를 수정한다든지 기을안 쓴다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뭐 FTP를 통해서 어,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었고 어, 역시 이런 걸 하려면은 뭔가 SSH로 뭐 장애 발생시 뭐 서버를 이렇게 진짜 명령어로 리스타트하거나 아니면 로그 확인 목적을 위해서 SSH에 직접 붙어 가지고 확인했었고 예를 들어서 또 정산 관련 허리 요청 시에 이 C2 인스턴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앱 서버, 웹 서버가 둘다 뜨고 있었어요. 둘다 어, 워드프레스로 작성이 되어 있었고요. 어 하나의 인스턴스 위에서 모든 게 돌아가다 보니 정상관련 그런 조금 오래 걸리는 쿼리 요청지 모든 서비스가 이제 어, 응답 시간이 초과가 되는 그런 현상이 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레이턴시나 그런 것 때문에 어, 최초의 어, 유럽에 특히 파이로 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쪽에다가 어, EC2 인스턴스를 하나 띄워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결정은 제 생각에는 뭐 레이턴시를 줄이고자 해서 사 어, 파리에다가 이걸 올렸는데 또 뒤에 이제 저희가 동남아 쪽이랑 뭐 일본 같은 곳에 이게 서비스를 오픈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슈가 많이 생기는 거죠. 프랑스 파리에서 사실 일본의 요청을 스태틱 파일 같은 게다 지금 프랑스에 그 서버 위에 올라가 있는데 요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느리게 되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 여타 해가지고 지금 일단 리전을 이쪽에다 정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쓰고 있지 않아서 뭐 내부적으로 파일 같은 게 전혀 정리가 되어 있거나 히스토리가 안 잡혀져 있는 상황이 있었고 뭐 버전 2, 뭐뭐, 파이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작업 상황 제가 들어갔을 때 시스토리 알수 없었었고 일단 저는 워드프레스 및 php를 잘 모르니까 좀 그로 인해서 조금 많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많이 <웃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것들을 갈아엎으면서 생각을 하죠 예전에 컨테이너 환경이 있을 때참 편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전에랑 이전전직장 모두 다 인프라팀이 존재해가지고 다 이것들을 다 데이, 케어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저는 여기 그 초반에 같이 그 팀에 합류를 하게 되어가지고 어, 제가 스스로 이거를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었는데 어, 그럼 이제 그 도커 환경 컨텐츠 환경을 이제 구축해야 되는데 어, 간단하게 좀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그때 당시 나오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많이 알고 있는 커버네 e 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치 메 o 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도 몇번 사용해봤는 그런 도커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들로는 뭐, 아마존 라이트스네일 그리고 람다, AWS 엘라스빈 스토어 그리고 EC2에다 가냥 단독으로 올리는 거. 그리고 여기는 어, 안 올렸는데 뭐 ECS 이런 것들이 있,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조사를 했지만은 뭐, 다음 속으로는 벌써 이 이 후보 첫 번째 후보들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부, 내부에서도 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어,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조사를 했는데 일단 이 해당 차트는 제가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 좀참조를 했던 그런 것이고요. 어, 일단 쿠버네 m 스도커스 h 아파치 메소스는 이런 식으로 복잡도와 뭐 확장성 그리고 뭐 호환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지금 그때 당시 투어라이브 규모랑 그런 트, 트래픽 같은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 굳이 크게 잡을 필요 없이 그냥 토코섬을 쓰기로 하는 걸로 정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사실 이게 발표 시간이 10분 내외이다 보니까 어떻게 올렸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생략을 했고 일단 간단하게 10개월 정도 이 실사용을 했는데 후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이티브 기반 도커, 도커 네이티브 기반이기 때문에 뭐 컨피 같은 게 굉장히 익숙했었고 컴포즈나 스택 야멜로 인해서 배포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뭐 노션이나 에버노트에다가 그 카피 앤페스트를할 필요 없이 어 그냥 기스트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써가지고 업데이트만 쳐서 뭐 버전링도 분명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AWS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게 있는데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네, 매우 간단하게 클러스터, 도커섬 클러스터를 구성 및 업데이트를 할수 있었어요. 네, 굉장히 좋은 그런 기능이었었고 또 이제 컨테이너를 올리다 보면은 EFK 등등 뭐 필요한 그런 매트릭 수집이나 로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껏 올릴 수 있어가지고 나름 이제 자유로운 그런 컨테이너 환경에 그런 컨텐츠 환경을 많이 좀 개발자로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클러스터 묶어서 가능하고요 매우 쉽고 어, 굉장히 가볍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했는데 사실 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AWS 같이 위에다 올렸다 보니까 그냥 같은 서비스 아니 좀 1.0 서비스로 올리고 그냥 ELB만 바라보게 다른 걸 바라보게 라우트 53에서 바라보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그 EC2에 쌓여있던 그 음원 모든 그런 이미지 파일들은 간단하게 파이썬 스크립트로 스크립, 좀녹화다 방식으로 했는데 어 결국에는 SS3로 그 완벽하게 마이그레이션을 성공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MySQL에서 PG로 DB를 좀 바꾼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리지언에서 이게 좀 저도 좀 걱정했던 사실인데 프랑스 리지언에서 한국 리지언을 바꾸게 되면은 그, 그 유럽에서 쓰는 분들의 레이턴 l 가좀 많이 나왔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속도는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았어요. a 게 i t t 없었는데 t of a l i t 하다 보니까 스 o 틱 파일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t t l e bit o 에 a 다음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때마침 사실 코로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이런 거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시보드 이런 걸 뛰어나가지고 도커 상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냥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핑으로 뭐 도커 버전인 같은 그런 서비스 버전 컨트롤 같은 것도 바로바로 할수 있고 배포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시바나 같은 애들을 올려가지고 그런 로고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정적 콘텐츠 빠르게 서비스하기인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생긴 문제점을 것들을 풀었던 거를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팀 내에서 한 분이 CS 담당하는 분께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해외에서 사용하는 고객분들께서 막상 그런 스페인 가우디 성당 아니면 뭐 테르담이나 아니면 뭐 그런 곳의 명소 면뭐 피렌체 이런 그런 명소 앞에서 앱을 사용할 때 느리다고 이유는 이게 한국, 그러니까 서울 리전을 옮기게 되면서 그런 투어, 이스테틱 파일들을 서브할 때 리전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유럽에서 사용자분들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 투어 콘텐츠의 크기는 이미지랑 음성 파일을 합쳐가지고 최대 450메가 정도 그리고 지금은 더큰 투어도 있어가지고 한 700메가 정도가 되는데 그 700메가 되는 사이즈를 유럽에서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유럽에서 다운받을 때 굉장히 속도가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투어뿐만 아니라 그냥 저 에이블 앱 자체나 웹 자체를 쓸때 이미지 로드 시간이 굉장히 느려가지고 이런 컴플레인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으로는 앞전에 썼던 EC2 <웃음> 그리고 버켓을 하나 그냥 유럽 리전으로 띄워가지고 그렇게 서비스를 할 건지 두 번째 해결책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녀석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벌써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해당 이미지는 좀 참조를 한 거고요. 일단은 엣지 로케이션에서 캐싱이 되어 있어서 오리진 서버에 갈 필요 없이 바로바로 어 바로 즉각적으로 캐싱된 데이터를 서브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은뭐 스페인에 있든 뭐 영국에 있든 각각 각 리전의 그 엣지 로케이션에서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리턴을 해주니까 사용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쾌적하게 저희 서비스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실사용 후기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전이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클라우드 포벤셜션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은 느리지 않고요 또 이미지 또는 대용량 파일을 가져올 때 생기는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이런 유해 컴플레인이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쓰는 만큼 내기 때문에 비용도 역시 저렴해서 뭐 초기 스타트업은 당연히 이거를 가져가면은 좋은 그런 어, 서비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약정으로 서버 비용 절약하기 어, 파트입니다 t h 아 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 h i 이 g 이 s that the first thing 온 디맨드로 쓰다 보니까 서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냥 예약 인스턴스 리저버드 인스턴스를 사용했습니다. 리저버드 인스턴스는 미리 약정, 그러니까 미리 기간을 잡아가지고 어, 그 기간 동안에 쓰겠다고 저희가 보장하는 거예요. 뭐, 뭐 2년, 3년 이렇게 단위로 예약을, 예약이 가능하고요. 뭐 여기서 좀 가장 위험한 게 있는데 실수로 이게 예약 인스턴스를 잘못 사는 경우 진짜 지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 개인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M4 라지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M5 X 라지를 실수로 구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아마존 쪽에다가 요청을 했죠. 근데 아마도 권한 같은 것 때문에 막 엔지니어링 팀으로 몇번 넘어가고 저랑도 핑퐁 하다가 취소하고 이렇게 해주기도 했었는데. 어 정말 식은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면 비용을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모르고 막사삼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 잘못 보는면은 정말 이게 어 정말 그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앞으로 이제 투어라이브를 운영하면서 저는 뭐 쓰고 싶은 거로는 뭐 EKS 뭐 g 게이트를 같이 쓰는 EKS 같은 걸좀 써볼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어, 계획은 없지만 네. 네, 정말 그런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AWS를 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 잘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